안녕하십니까 TV공인중개사 지목부동산장지목입니다 오늘은 대도동에 있는 상가를 소개하겠습니다. 1층에 상가고 2층에는 다가구주택이 세동 있고 3층에는 주인세대에 있습니다. 한번 잘 살펴보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보다 빠른 정보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을 위해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현장 안내하겠습니다. 상가 반대쪽에서 촬영했습니다. 왕복 4차선에 접혀져 있습니다. 앞쪽에 보이는 상가가 오늘 매매할 상가입니다. 건물 뒤쪽을 촬영했습니다. 화단이 이쁘게 꾸며져 있습니다. 1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관리가 아주 잘된 상태입니다. 2층입니다. 2층에는 방이 3개 있습니다. 미니 투룸 2개, 정투룸 1개가 있습니다. 3층에는 주인세대가 있습니다. 주인세대 주방입니다. 주인세대 테라스입니다. 주인세대 거실입니다. 주소 경북 포항시 남구 대도동에 있습니다. 지목은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대지 면적은 3 3 7 5제곱미터 102평입니다.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주용도는 제1종 걸린생활시설과 다가구주택입니다. 총층수는 3층이며 전체를 매매합니다. 입주 가능일은 세입자가 주인세대에 거주하는 관계로 입주는 별도로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주인세대에는 방이 3개 있습니다. 욕실은 2개 있습니다. 거실은 1개입니다. 옥상 테라스도 있습니다. 주인세대 방향은 거실 기준으로 남량입니다. 사용승일에는 인 2016년 8월 1일입니다. 주차대수는 5대입니다. 주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입니다. 지붕은 철근 콘크리트 지붕입니다. 승강기는 없습니다. 하수 처리는 하수 종말 처리장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도로는 25m에 접혀 있습니다. 관리비는 수도요금, 전기요금은 실사용량에 따라 별도 부과됩니다. 1층 상가 보증금은 2천만원에 월 131만원입니다. 2층에는 미니 투룸이 2 개, 정투룸이 1 개. 보증금이 1억 2천만원에 월 55만원입니다. 3층 주인세대에는 보증금 3천만원에 월 85만원입니다. 전체 보증금은 1억 7천 5백만원입니다. 월세는 271만원입니다. 수익률은 연 3.5%입니다. 매매금액은 11억원입니다. 현재 대출은 5억 있습니다. 인수 가능한 금액은 4억 2천 5백만원입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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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